갈래? 난 어디든 좋아. 응, 좀, 좀, 좋아 언제든 좋아. 그래. Every day s a new day. w 아, h 먹방, 쿡방 뷰티 블러 Whatever you w a n 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할 때 가끔씩 했던 콘텐츠죠. 자취 안기. 냉장고를 털어라. 오늘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하자. 장보지 말고.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냉장고를 털어라 일단 뭐 냉장고가 여가 있는데 거의 닭가슴살이 위주로 있고요 요거는 아마 모래 거 같은데 모래 닭살만 한거 같은데? 떡 있구만 꽃게 어머 뭔놈에 양파 호박잼은 이건 제가 먹는 거고 어디 보자 이쪽은 아주 난장판인데 우리 집 냉장고에 뭐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닭가슴살과 구운 계란 김 도가니? 고 어, 도가니인데? 연말 새해가 곧 오니까 떡국을 먹자 떡국 떡과 애플루트 스푼, 파 대신에 청양고추 고 계란 지단은 귀찮으니까 그냥 이어서 이렇게. 넣렇게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찬물에다가 불려놨게요 따로 데치기가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그냥 불려이리려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 말캉말캉해지거든요 냄비다가 조간이 탕을 불을 켜주세요. 넣다가 떡만 넣주세요. 어불 버리고 끓으면은 떡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떡도 다 익은 거예요. 이렇게다가 한번두번 번 정도만 저어 주면은 하면은 끝. 저는 파 대신에 청양고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좀 부순 것도 촉감 올리면은. 저는 후추 넣어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 냉장고를 털어라 얼떨결에 자취 한 끼가 됐네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을 때는 도가니탕 대신에 도가니탕은 좀 비싸거든요 천 원짜리 사골 육수 이렇게 팩으로 팔아요 그런 걸로 해도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끓고 나서 한 15분, 20분 뒤에 떡을 넣었던 것 같아요 굳이 비싼 도가니탕 안 써도 천 원짜리 육수로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